안녕하세요 다이노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날틀과 날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키에서는 이제 날틀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날틀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날틀을 장비처럼 착용을 해서 공중에서 이제 활강을 통해 이동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각각의 날틀마다 특수한 스킬들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어갖고 요거를 이제 뭐 레이드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뭐 pvp를 할때 어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장비하는 날틀도 종류가 크게 두 개로 분류가 돼요 날틀이 있고 그리고 어 날개가 있어요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은 손쉽게 이렇게 아이템 창에 보면은 제일 위쪽 상단에 날개 혹은 날틀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 쉬운데요 요 각각의 큰 특징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날틀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 앞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돼요 앞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는게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날개의 경우에는 어. S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공중에서 이렇게 멈춰 있는 게 가능해요. 가장 이제 사용을 할때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차이점이고요. 그거 외에도 날틀은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약간만 뜨는 반면에 날개는 사용을 하게 되면은 공중으로 아주 높게 올라가요. 수직으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어, 도약까지 쓰면은 아주 높은 거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럴 때는 솔직히 이제 날틀 보다는 날개를 좀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면은 처음에 딱 장착하고 사용을 딱 하면 첫 번째로 한번 높게 뜨고 그 상태로 도약을 한번 쓰면 더 높게 뜨기 때문에 더먼 거리를 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틀 보다는 날개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다만 날개의 경우에는 어... 사용을 하고 있는 도중에는 받는 피해가 증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도, 도중에 만약에 누군가한테 맞게 된다라고 하면 피해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반면에 날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을 때 만약에 피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날틀이 접혀요 자 이렇게 날틀을 사용하는데 어, 어이 아, 안 때리네 어, 안 때려 야좀 빨리 좀 때려 때려 어 이렇게 맞게 되면은 날틀이 그냥 자동으로 접혀 버려요 이렇기 때문에 어 PVP에서나 뭐 레이드를 할때 갑자기 이제 이동을 하려다가 날틀이 접혀서 그대로 뚝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조, 조심해야 되고요 반면에 날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동안 피격이 돼도 날개가 접히진 않는데 맞으면은 받는 피해가 증가가 돼요 가령 이제 날개를 타고 날고 있는 도중에 어뭐 저격 같은 스킬에 맞게 되면은 그냥 한방에 죽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특정 레이드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검은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저기 점프를 하면서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이동한 걸 따라가기 위해서 날틀을 주로 이용을 해요 날틀을 이용해서 이제 따라가는데 그때 날틀이 아닌 날개를 이용해서 따라가는 경우에는 용이 포효 라는 스킬을 써서 주변에 있는 이제 유저한테 피해를 광범위하게 입히는 스킬이 있어요 패턴이 이동 후에 포효를 바로 쓰는데 어, 만약에 내가 따라갈 때 날개를 써서 따라간다 라고 하면 받는 피해가 증가가 돼서 날아가는 도중에 그냥 죽어버려요 그럴 때는 좀 날트를 이용을 해야 하고요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드를 하거나 뭐 이럴 때는 이제 범위 스킬을 맞을 경우가 많아서 웬만하면 날트를 사용하는 편이고요 PVP에서는 주로 날개나 날트를 쓰는 이유가 라인을 스왑할때 많이 쓰게 되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날틀보다는 어 날개를 주로 더 많이 써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어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날트에 비해서 이동을 더 빨리 할 수가 있고 더 멀리 할 수가 있어갖고 날개를 더 많이 쓰고요 날트와 날개에 어뭐 동일한 스킬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백날틀이라고 하죠 뒤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날틀... 날틀은 나무눌보가 있고 어, 날개는 검은 밤의 그림자라는 망토가 있어요 요건 둘다 스킬을 쓰게 되면 뒤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우선 나무눌보를 쓰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뒤로 후방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검은 밤의 그림자를 써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뒤로 어 스킬 효과는 어, 뒤로 이동한다 라는 게 동일한데 하나는 날틀이고 하나는 날개예요 가령 나무돌보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면은 스킬은 어, 동일하게 뒤로 이동을 하는데 나무돌보를 쓰면은 날틀을 폈는데 만약에 내가 활쟁이 연소의 피격이 된다 라고 하면은 그 날틀이 접혀 버려서 뒤로 이동하기 전에 만약에 맞게 되면 날틀이 접혀서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어, 좀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날개인 검은 밤의 그림자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은 피격되더라도 날개가 접히진 않기 때문에 그대로 뒤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받는 피해가 증가가 돼서 그냥 맞고 죽을 수도 있다. 각각의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이것 쓸수도 있고 저것 쓸 때도 있고 이래서 뭐 어느 게 하나가 꼭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날틀보다는 날개가 더 쓰임새가 많다라는 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어, 간단한 아키 어,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